가수 정동원과 남승민이 추석을 맞아 한복 버전의 뮤직비디오를 공개했습니다. 정동원과 남승민 소속사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9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동원의 나는 피터팬 남승민의 욜로욜로 셀프 뮤직비디오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해당 영상은 추석을 맞아 한복을 차려 입은 정동원과 남승민이 직접 촬영한 것으로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정동원과 남승민은 남다른 패션 센스로 한복을 소화하며 명절 분위기를 물씬 자아냈습니다. 특히 장난기 넘치는 표정과 카메라 앵글로 웃음을 자아내는가 하면 훈훈한 비주얼로 시선을 강탈했습니다. 한옥 마루에서 촬영한 정동원은 카메라를 들고 얼굴을 가까이 대거나 장난스러운 모습으로 웃음을 유발했는데요. 여기에 정동원은 나는 피터팬을 열창하며 간단한 안무 동작을 담아내 팬들의 미소를 자아냈습니다. 또한 남승민은 민속촌에서 염색된 천사이로 얼굴을 내밀고 귀여운 표정을 지어 보이는 등 팬심을 자극했습니다. 흑기를 뛰어다니는가 하면 한 손에는 부채를 들고 다양한 포즈를 취하며 풋풋한 매력을 드러냈습니다. 정동원과 남승민의 영상이 공개되자 팬들은 댓글을 통해 늘 우리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그 남자 정동원 우리왕자님 응원합니다. 언제나 밝은 에너지 뿜뿜해주는 울가수님. 힘들 때도 미소짓게 하는 마법사 같아요. 추석 아침부터 승민이의 욜로욜로 들으니 힐링되네 등의 반응을 남겼습니다. 한편 정동원은 지난 6월 전국투어 콘서트를 성류하고 부산, 광주, 서울, 대구에서 총 3만 5천여 명이 관객을 만났으며 남승민은 지난 7월 신곡 욜로욜로를 발매하고 활발히 활동을 펼쳤습니다.